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크리스마스맞이 트리네일을 해볼게요 손해하실때는 먼저 베이스젤을 바르고 시작하시고요 저는 티에다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어링 되셨으면요, 여기에 둥근 리스 모양을 올려줄 거예요. 클리어 젤을 좀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한 손가락은 둥근 리스 모양으로 만들어 봤구요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처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색을 툭꽃해서 큐링 해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클리어 젤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트리가 완성됐어요 다시 또 30초 큐어링 해주겠습니다 비스와 트리가 있는데요 이제 클리어젤로 살짝 덮어줄게요 이렇게 큐어링 되셨으면 탑재를 바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60초 큐어링 해줄게요. 네, 큐어링 되셨으면 저는 이렇게 빨간 글리터로 둥근 프렌치를 미리 해서 준비해놨어요. 이번 시간에 크리스마스 트리 네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예쁜 네일아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